안녕하세요. 보험용소 박찬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태아 보험은 22주 6일 안에 가입해야 된다. 네.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 22주 6일이 지나도 네.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22주 내에 태아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셨다라는 네. 분들께 솔루션을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22주 6일이 넘어가면은 태아 보험은 가입을 하지 못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주 6일이 넘어도 태아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태아특약은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태아보험의 정의를 약간 잘못 내리신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잘못 정리했습니 좀...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 더하기 태아특약이 태아보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오해가 생기냐면요 22주 6일이 넘어가면 태아특약 가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으로 밖에 가입을 못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2주 6일이 넘어가도 태아 퇴약만 가입이 안될 뿐이지 태아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 분들과 상담하셔서 꼭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그럼 태아보험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네. 어, 그럼 이, 난 22주가 넘어갔는데 네. 어, 태아보험 굳이 가입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오해들에 대해서 조금 정답을 좀 주신다면. 22주 6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1차 검사, 2차 검사까지 끝낸 분들이 많으십니다. 2차 기형아 검사까지 이상 소견이 없는데 우리 아기 안 아픈 거 아니야? 태아보험 가입 안 하고 태어나서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정밀 초음파로 걸러지지 않는 선천 기형이나 선천 이상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음. 대표적으로 아기가 못 듣는다. 아기가 말을 못한다. 이거 알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건 가능하겠죠? 손가락이 없다, 발가락이 없다. 이런 거는 정밀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보상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요 2차 기형아 검사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심장에 청공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대요. 아니 2차 검사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왜 우리 아기가 심장에 구멍이 났느냐라고 여쭤더니 아, 이 심장 구멍이 너무나 미세해서 정밀 초음파로는알 수가 없다. 아기를 꺼내서 봐야지만 알수 있다고 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2차 기형아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 어찌됐든 간에 22주를 넘기신 분들도 반드시 태아보험은 가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태아보험은 많은 사람이 가입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입하시는 건 아닙니다 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태아보험 아, 뭐, 굳이 가입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첫째가 되게 건강하게 태어났거나 이게 문제입니다 아기에 어. 대해서 자만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사례로 첫 첫째 애기가 보험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음. 둘째 애기도 보험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음. 자 셋째 상담을 했습니다 네. 엄마는 어, 첫째 둘째 해줬는데 셋째도 해줘야지 음. 아빠는 첫째 둘째 보험을 쓴 적이 없는데 보험을 쓸데없이 왜 가입을 하느냐 끝내 엄마가 이겼습니다 네. 어 셋째 애기가 신생아 뇌출혈이었습니다 어. 보상 사례를 봤을 때큰 질병들이 있는 경우는 둘째 이상이 더 많아요 그쵸. 네. 왜냐면 둘째를 가지시는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35세를 넘어가면 보험적인 측면에서 고연령 산모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에서도 뭐 고연령 산모는 좀 특별하게 관리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둘째, 셋째를 퇴아보험을 더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2주 이후에도 가입 가능한 태아보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22주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꿀팁 네, 이런 것도 좀 주신다면 네. 22주가 넘어도 태아보험은 무조건 태아 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이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질병 후유 장애를 최대 금액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어, 태아 특약이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애기가 신생아 중환자실 리큐베이터에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입원일당 중환자실 담보, 입원일당 담보 등을 최대 금액으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태아특약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가요 선천 이상 수비이라는 태아특약이 있습니다 이 태아특약은 원칙적으로는 2 2주 6일이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되는데요 선천 이상 수비이 가입이 되는 보험사가 있어요 어2 2주가 넘어가도 가입 가능한? 네 출생만 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 어 어디죠? 이 보험사를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새 금소법 때문에 네네. 방송에서는 공개가 좀 곤란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대로 태아보험을 판매하시는 전문가시라고 하신다면 모두 다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시는 만큼 보험은 잘 활용하실 수도 있고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하시고 네. 상담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네. 최근에는 이제 조합 설계가 일반화됐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어 태아보험도 조합 설계가 더 유리한 걸까요? 아니면 단일 설계 한 회사로만 가입하는 게좀더 유리할까요? 어, 그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요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조합 설계를 하고 싶어도 최소 보험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보험사로 하실 수밖에 없다 선택이 아니라? 네, 두개의 보험사로 하려면 보험사마다 최소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보험료 제한 때문에. 음. 그러면 태아보험에서 가장 큰 핵심 화두는 네. 심혈관 질환 진단비. 네. 심장 관련된 진단비를 넣어야 되냐 넣지 말아야 되냐 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사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좀더 보인들께 합리적일까? 네. 일단은 특정 심장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보험사마다 약관이나 보상되는 범위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특 어느 보험사가 좋다고 라할 수가 없고요. 두 회사 이상 조합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점을 같이 가져가는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 단점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두 회사의 한 가지 만기를 3 0세로 설정하고 전환을 하는 식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좋은 담보를 오랫도록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비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본 광고는 손해보험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만기 설정. 네. 네, 만기 설정에서 30세 만기만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월납 보험료를 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30세로 픽셀해서 진행이 되실 텐데 이제 30세 플러스에서 80세를 갈지 90세를 갈지 100세를 갈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 좀더 합리적일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술비는 80세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물론 90세가 나쁘다 100세가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 수술비는 80세면 충분하다 일단은 80세짜리 넘어가면 수술을 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못 받는 거죠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큰 수술보다는 작은 수술을 하겠죠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작을 겁니다 뭐 4종 수술비 5종 수술비 이런 관열 수술은 거의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할수 있는 게 3종 수술 정도 하시겠죠 그러면 그게 100에서 200 정도인데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고 그게 80년 뒤에 돈의 가치가 있을지 예. 음.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음. 수술비는 80세 만기면 음.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인데 80세와 90세 보험료 비교를 해보셔서 음. 큰 차이가 없다면 90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음. 100세까지는 추천을 안해주실때 네. 이제 뇌혈관 진단비, 뇌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90세 정도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음. 이유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음. 네, 이왕이면 90세 정도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음. 음. 암 진단비는 상황에 따라서 80세 또는 90세 크게 상관없다고 라 저는 생각이 음. 됩니다 보통 추천하시는 거 일반적으로 80세까지 네. 그리고 조금 더, 더 연장하신다고 해도 90세까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음.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만기 설정에 대해서는 복층 설계를 하시면서 합리적인 어떤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은 이제 납기. 네.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 뭐 30년 납.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납기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저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20년 납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보험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10년 납이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 내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게 10년 납입니다 그런데 10년 납으로 하자니 매월 내는 게 많이 부담이 되시니까 20년 납을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30년 납이 유리한 거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내는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보험은 장기 할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 이자를 덜 내고 더 낸다라는 거고 빨리 끝내고 싶다 10년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고령 산문을 중에서는 계십니다 두번째 측면은 납입 면제 측면 인데요 납입 면제는 납입을 보험사가 대시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자, 내가 10년 납으로 보험 가입했는데 5년 있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30년 납입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측면은 좋은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암에 걸려서 납입 면제가 되면 이익이지만 납입 면제가 안 되면 안 되면 더 많은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는 게 맞다. 납입 면제를 노리고 보험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암걸리라고 보험 드는 거랑 똑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40대 이하에 계신 분들은 납입 면제를 고려하시는 게큰 의미가 없다. 확률적으로도 확률적으로. 맞아요. 네. 네.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게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 이게 보험료가 워낙 높아지는 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잘 활용할 수 있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되게 고려해 볼 만한데 태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중심인 기능이 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죠. 대표님의 생각도 저의 생각과 일치했다. 요거를 네. 뭐좀 전달해 드리면서 태아 보험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고민거리들은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들을 좀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태아 보험을 가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어때죠?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한달 보험료 아끼려다가 가입을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는 산모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음... 너무 빠른 게 부담스럽다면 1차 검사 전 최대 마지막은 2차 검사 전에는 가입을 하시고요 보험은 매월 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달에 보험을 든다고 했을 때 1일 날 보험을 가입하나 말일 날 보험을 가입하나 한달 보험료 빠지는 건 동일합니다 음... 9월 30일 날 2차 경화 검사가 있다라고 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9월 1일에는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음... 물론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돼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여러 설계사들 통해서 상담받아보시고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 그걸 모두 충족시켜 줄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예비엄마 예비아빠들이 이런 설계사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팁을 좀 주신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이 설계를 해옵니다 음. 이대로 해달라 그러면 제가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도 아니고 비서인 거죠 음. 물론 고객님의 의견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진행하는 설계사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음. 설계사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런 거죠 고객한테 끌려다니는 설계사가 아닌 고객을 이끌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야 됩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경험치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상 경험도 워낙 많기도 하고 이거를 매 순간순간 설계하면서 고민하고 정말 필요한 거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없 그냥 따라가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사은품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은품 많이 주는 분한테 태아범을 혹시 가입하셨다면 점검받아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 음, 정말 맞습니다. 별일 없겠지. 사은품 많이 받으면 되겠지. 음. 보험은 인터넷이 아니에요. 우리 인터넷 설치하면 은네 음. 사은품 많이 주는 데 있죠. 보험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보장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보상이 천차만별. 보상 담당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험사의 태도는 아예 다릅니다 소판대시라 하지 마셔라 사은 경쟁을 통해서 고객님들 유치하고 현혹시키는 게 혜택을 주는 거냐 정말 안 좋은 거다 상담을 통해서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건전한 보험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태아보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